마이크를 찬다면 한 번쯤 갖고 싶은 사진이 바로 패닝샷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사진처럼 이런 사진을 찍힐 수도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립산타입니다. 오늘은 야간에 라이딩을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잠수교입니다. 서울 라이딩 코스 하면은 생각나는 곳이 바로 잠수교인데요. 뭐 여러가지 좀 말도 많지만 그래도 어 야경도 볼수 있고 서울에서 접근성도 좀 용이하기에 어 잠수교를 되게 많이 찾는데 자주 가는 곳이지만 또 찾는 이유는 패닝샷을 위해서 지금 잠수교로 가고 있습니다. 패닝샷이란 움직이는 오토바이나 뭐차 같은 것들을 찍는 것들을 말하는데, 카메라가 있고 찍어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카메라도 좋은 게 없고 찍어줄 사람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운이 좋게 라이딩 할때 자기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운이 좋게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무조건 가면 찍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요. 가끔 이게 패닝샷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운이 좋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찍히는 게 당연한 권리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잠수교를 다니다가 찍힌 거기 때문에 보통 시간대 는 노을 지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 때 많이 찍으러 오십니다. 바이크 타면서 인생샷 한 번쯤은 어, 건지고 싶잖아요 펜이 샷을 찍게 되면 은 네이버 바이크 카페에 보통 업로드를 해주시는데 검색 방법으로는 뭐 잠수교라고 치면 은 그에 관한 글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그 시간대에 맞는 사진이 운이 좋게 찍혔다면 은 찾아가지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찍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은댓글 달면 은 바로 지워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제가 이제 잠수교에 왔는데요 어, 오늘은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 역시나 오늘도 어 라이더 하시는 분들 어 저기 한분 계시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천천히 가다가 보면은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저 밑에 부분 있잖아요 초입부랑 그 끝에 두 개가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스팟이에요 특히 강남쪽에서 강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저기서 많이 찍어주세요 특히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이 여기서 과속을 한다거나 위험한 행동 그리고 뭐 신호 지키지 않는 거 헬멧 쓰지 않는 거 뭐 등등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은 좀 약간 많이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여기서 좀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꽤 있으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보면서 같은 라이더 입장에서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또 이게 천천히 갈수록 사진이 잘 찍히거든요. 천천히 가면서 이제 보면서 포즈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바이크를 반포 한강공원 쪽에 대놓고 잠수교 쪽으로 걸어왔는데요. 찍어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왔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과속을 한다거나 예, 굉장한 소음을 내고 달리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거 굉장히 민폐입니다. 개인적으로 여, 여, 여기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과속은 당연히 위험할 뿐더러 소음도 굉장히 시끄럽죠. 어, 지금 보세요. 아우. 솔직히 어, 저도 바이크 타지만은 어,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사서 순정으로 일부러 갈아 끼웠거든요. 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딴 길로 했는데 하여튼 어,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한테 어, 고맙다고 어, 지나가다 이제 인사를 한번 정도는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거에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어, 바이크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가끔 와가지고 딱지 떼는데 그 벌금이 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대놓지 마시고 저기 안전하게 반포 한강대교 주차장 쪽이나 뭐 이런데 주차를 하십시오. 잠수교를 지나가지고 어,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교 쪽에 오시면 은 어, 할게 되게 많거든요. 어 이쪽 근처에 뭐강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거기 서울로 끼고 있는 이태원이랑 어 남산 쪽으로 가시면은 되게 뭐 할게 많습니다. 어 아까 오토바이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조용한 동작대교로 가가지고 위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어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차가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동작대교 위에서 좀 걸으면서 좀 쉬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서울에서 패닝샷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트립산타였습니다. 안녕!